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희메길입니다. 아, 주말에, 아, 우리 루케아가 또 저를 위해서 아주 기분 좋게 어, 주말을 만들어줘서, 어, 감기 기운이 살짝 있었는데, 우리 또 루케아 덕분에 또 극복을 했고요. 어, 굉장히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푹 쉬고, 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어,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가슴 운동은, 케이블 플라이로 워밍업 해주고, 인클라인 어, 벤치프레스, 덤벨프레스 3번, 그 다음에, 어, 바벨 벤치프레스 4번. 덤벨 벤치프레스 5번 풀오버 그 다음에 딥인데 딥은 이제 케이블로 할 거예요 요렇게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좀 괜찮으면 어 삼두를 오늘 조금 어, 붙여서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두를 일츄에한두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2두도 한두번 하고 삼두도 한두번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가슴이 메인이고 끝나고 나서 괜찮으면 3주를 조금 추가해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한테 좀 얘기하고 싶네요 진짜 진짜 이제 한달 남았잖아 딱한 달만 진짜 오늘처럼 운동해라 진짜 어, 오늘처럼만 운동하면 막 정말로 막 엄청나게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진짜 내일도 부탁이니까 오늘처럼만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오늘처럼 해라 진짜 오늘 잘했어 오늘 잘했어 칭찬해 화이팅하고 사랑한다 꼭 끝까지 열심히 해라, 진짜. 변하지 말고. <웃음>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에 좀푹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컨디션이 많이 좋았나 봐요. 오늘 운동하는데 운동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운동하는 딱 느낌도 막 너무 좋고, 막 펌핑도 너무 잘 되고, 아, 그래서 오늘 너무 좀 열심히 잘한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항상 월요일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월요일을 좀잘 보내면 어, 남은 일주일이 또 전체적으로 또잘 보낼 수 있게 되니까 월요일 힘드시고 짜증이 나시더라도 화이팅 하셨겠죠? 영상 보실 때쯤이면푹 어, 이제 저녁이니까 쉬시고 어, 남은 일주일 또 파이팅 해봅시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